네 안녕하세요 보험트 조자입니다. 어, 이번 파워쉘 어, 입문 과정에서는 앞에서 이제 도움말을 통해서 여러가지 저희가 명령어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어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다루도록 할 건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프로세스의 정보들을 확인하는 네, 그러한 명령어들을 한번 쭉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전에 이제 파워쉘 명령어들이 어떤 식으로 또 구조들이 되어 있는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명령어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파워쉘 같은 경우에는 이제 get이라고 하는거나 아니면 set이라고 하는거나 add라고 하는 것처럼 앞에 이렇게 붙어요 명령어가요. 그래서 get process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가져온다, 어떤 것을 프로세스 정보들을 가져온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설명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뒤에가 이제 동사자 아, 뒤에가 이제 명사잖아요 프로세스 이런 명사로 되어 있고 앞에는 get이라고 하는 건 동사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동사와 그 다음에 명사로 통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getBub verb. 우리가 버브라고 하면은 이제 동사죠 그래서 동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라고 이제 확인할 때는 g 버블스라고 b l e s 라고 하는 요걸로 이제 명령어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명령어를 입력하시면은 앞에 이렇게 명령어들이 쭉 나옵니다 명령어 나오죠 그러면은 많은 명령어들이 현재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컴피어라고 하는 것들, 이제 푸시, 팝 p 그다음에 리무브 카피, 그다음에 에드, 그다음 우리가 금방 했던 게시라고 하는 것들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뭐 오픈, 뭐 이런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거의 단독으로 쓸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제 명사라고 하는 거하고 이렇게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뭐저 저희가 뭐 웨이트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 웨이트하고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테이블 쭉 입력하시면은 뭐 웨이트 차 프로세스 웨이프 디버그 웨이, 웨이트 이벤트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명령어들이 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보시면은 어, 요거는 앞에는 이 명령어라고 해요. 예, 동사의 그 동사의 명령어죠. 예, 동사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라이어스, 프리픽스라고 하는 것들이고 있 a하고 있고 c, l, 뭐 c, s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별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든 별칭 같은 경우에는 어, 리눅스든 리눅, 윈도우즈든 다 설정이 되어 있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예,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은 돼요 어떤 말이라면은 보통 이제 리눅스에서도 LS라고 하면은 이제 명령어죠 LS는 이제 거기에 있는 어이 파일들의 이 목록들을 보여주는 것 디렉토리 정보들을 보여주는 그런 명령어들이 LS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LS 같은 경우에도 파워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별칭이에요 별칭이요 이게 사용자들이 쉽게 ls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은 아 요거는 어떤 명령어를 입력한 거하고 동일하다라고 해서 매칭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어떤 거하고 이제 매칭을 시켜 주는 거냐라고 했을 때 한번 보도록 할까요? get alias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은 별칭으로 이렇게 매저 그 구성되어 있는 거이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보여 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를 한번 입력을 해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쭉 치면은 쭉 나와요 뭐가요? 또 나오죠 아까 저희가 어, 잠깐 봤던 그런 동사 부분만 봤던 거하고 거의 비슷한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쪽에 아래쪽으로 쭉 보시면은 금방 저희가 ls 명령어를 했을 때는 get child run, get child item 어 영어 발음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발음 때문에 찾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죄송해요 자 그래서 Get Child Item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 자식의 아이템 정보들 어, 자식의 아이템 정보들을 본다 가져온다 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말이냐면은 안에 있는 아래 에 있는 목록에 있는 정보들을 나는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걸로 했는데 사실 요게 이제 파워셀의 명령어에 어, 진짜 명령어죠 어떻게 보면 요 진짜 명령어인데 요거를 이제 ls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맺어진 거죠 그러면 은 우리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요거 입력해도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help 라고 명령어 우리가 get help 라고 앞에서 입력을 해 가지고 가져왔죠 get help 로요 그냥 help 로 입력하셔도 비슷 합니다. 비슷한 같은가? 거의 같을 겁니다. 요 헬프하고 개 헬프하고요. 근데 요 같은 경우는 리눅스 명령어 같은 경우에도 man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man하고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mkdi r 같은 거 경우는 m d 요거는 조금 이상해요. 예, md. 그 다음에 invoke 어, 뭐 reset m e t 같은 경우는 i r m 이렇게 명령어 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invoke 뭐 이렇게 history 정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ix ih 이렇게 명령어 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 왼쪽에 있는 명령어들을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가지고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뭐 사용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외워지겠죠. 여러분들 뭐 리눅스 사용할 때도 명령어들 많이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면 외워가지고 사용하시면 편하겠죠. 편한데 어,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파워쉘을 배울 때는 오른쪽에 있는 명령어들을 좀 익숙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CSV 파일과 관련된 것들 을할 때는 IP CSV라는 것들은 좀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찾아야만은 좀알수 있는 건데 그냥 import CSV 하면 은 저는 오른쪽이 좀더더 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물론 이런 것들은 좀 리눅스에서 익숙해졌기 때문에 ls나 이런 명령어들 뭐 가끔씩 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m o v e 템 같은 경우는 mv 뭐 이건 리눅스하고 똑같잖아요 mv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 섞어서 좀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좀 오른쪽에 있는 명령어가 어 여러분들 좀 익숙해질 필요는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쭉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만 좀 찾고 싶어요. 음, 그랬을 때는 g e t a l i a s 그 다음에 dir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dir인 것이 개찰 드러나고 같다. 그러면은 어, 당연히 dir은 여러분들 아시죠? 예, dir 치시면은 이렇게 치시면 되고 ls도 똑같이 맺어지고 이게 두 개의 명령어가 맺어져 있는 거죠. 두개 명령하고 똑같이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get, 금방 뭐 했듯이, 잘들어아이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명령으로 입력하시면은 동일한 결과들이, 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은 동일한 결과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워쉘이라는 것은 이제 동사하고 명사하고 이렇게 합쳐진 것이다. 그 다음에 별칭을 통해 가지고 이게 그 같이 이렇게 매칭이 되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명령어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찾으면서 공부를 하나씩 하나씩 명령어로 익히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프로세스 정보들과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옵션들을 같이 한번 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